그.. 코사인을 먼저 증명할건데 이렇게.. 생긴.. 원이 있잖아요 x 제곱 플러스 마이드로그은 1인 그럼 이제.. 여기에 알파와 베타를 알파였데 음, 이렇게 대 알파 이렇게 대게 베타예요 그럼 이 점을 A라고 두고 이 점을 B라고 두고 A의 값은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죠 어.. 근데.. 그게 좌표는 코사인 리사 베타, 사인 리파도. 어, 알파 회타르벨 그 각도 크기의그 점을 찍으려고 하면 식이 쓰려고 여기, 그림은 그냥 이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시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사인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죠. 그그런데요 네, 그럼 네, 그걸 그 알파 빼기 베타를 한 AB 성분과그성분과그 시은이가 알파 빼기 베타를 한그 점이잖아요. 그 점과 이기 점과 영점을 이은 그두 개의 성분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거예요 그러면 A, B에 대한 기 먼저 구해보면 그 B의 코스피, B의 엑스피 크 B의 에서 a a 엑스피 빼주고 어이, 코사인 알파, 네그 네, 사인, 로드세계가 또 뭐야, C로 그 다음에 Y의 엑는 A가 크니까 사인, 알파에서 사인, 베 이렇게 거의 제곱은 같다. 이 1,0이 점과 이거의 차이니까 X 스표가 1이 더 크니까 1코사인 알파, 베타의 제곱 더하기 전체 제곱 더하기 그사인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거해면 코사인 제곱의 베타,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의 제곱, 사인 알파의 제곱 사인 알파의 제곱 마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베타의 제곱은 기 네. 코사인 알파 베타 더 코사인의 제곱 알파 베타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사인 제곱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 음. 음. 얘랑 얘는 사인 제곱, 아니, 코사인 제 사인 제곱 얘는 두로 가죠. 두개 더면 로고 이것두개 더하면 1로 가니까 2 c k 이2 s i n s i alpha/ s i n alpha/ s i n b e 는2이2 cos/ alpha/ b e t 이거 2랑 2집어이 지우고, 이걸 1에서 보면 시1 0 0 알파/ 1 0 0 알파/ 사이 0 x 는20 알파/ 100x 20 알파/ 1이0 x 20사라지0 이제 그0 알파/ 1 0 2